우선 이 영상을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둑 실력이 약하다면 9점 이상 깔고 카타고와 접바둑을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왕초보라서 가장 소심한 카타고와 둬도 9점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소심한 카타고는 9점으로 이길 수 있지만 재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바둑을 어느 정도 둘줄 알면 정수로 두는 카타고, 또는 과격한 카타고하고 둘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기사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바둑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PDA를 높게 설정할수록 카타고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이 약한 사람은 PDA를 높게 설정하면 9점 넘게 깔고 두어야 승률을 50%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PDA를 여러 수치로 설정해서 소심한 카타고, 정수로 두는 카타고, 과격한 카타고를 모두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표준 젖바둑도 두고 자율 젖바둑도 두어 보십시오. 9점 표준 젖바둑에서는 9점을 모두 화점에 놓습니다. 자율 젖바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놓고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바키에서 9점 이상 깔고 두는 법과 자율 젖바둑을 두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바키의 파일 메뉴에서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9점으로 설정하고 덤을 0.5집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100대국자를 카타고로 설정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으며 백이 둘 차례입니다. 대국 메뉴에 통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제 흙이 둘 차례입니다. 흙으로 한 수를 둡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열쇠점 접바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뉴의 엔진 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백 대국자를 이전에 설정해 놓은 카타고로 선택합니다. 백을 잡은 카타고가 둘 겁니다. 이제부터 바둑을 두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율 젖바둑을 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바키의 파일 메뉴에서 새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없음으로 설정하고, 덤을 0.5집으로 설정합니다. 이때에도 100대국자를 카타고로 설정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으며 흑이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두고 싶은 곳에 한 수를 둡니다. 이제 100이 둘 차례입니다. 대국 메뉴에 통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내점 자율접바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뉴에 엔진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100대국자를 이전에 설정해 놓은 카타고로 선택합니다. 100을 잡은 카타고가 둘 겁니다. 이제부터 바둑을 두면 됩니다.